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가 못 고치는 행동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꾸 부딪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친구에게 어떤 아쉬운 부분이나 부족함이 느껴지면 그걸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요, 그런 경우에 남자들이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변명하는 모습에 감정이 격해지고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히든카드로 이별통보를 사용해 보기도 하는데 가끔 이게 먹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종종 사용하다 보면 남자한테는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별통보라는 히든카드를 썼는데 그때 남자가 그 이별통보에 대해서 동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남자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시작된 건데 잘못하면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상관을다 태우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의도한 바가 이별이 아니라면 목적을 달성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전제를 할게요.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원했던 건 이별도 아니고요. 서로가 뭘 원하고 있는지도 대충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순간에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남자의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여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요 남자가 자기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자가 그걸 인지시켜 줘야겠죠 그런데 보통 남자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은 이미 여자친구가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동일한 문제로 여러 번의 충돌이 있었을 확률이 높죠 거기까지는 다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재차 반복될 경우에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가 분명히 자기도 그걸 알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그 행동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여자는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남자는요 이미 한번 여자에게 지적을 당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살짝 움츠려든 상황이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남자를 칭찬하는 반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발 물러서야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예를 들면 남자가 평상시에 욕을 자주 하는 남자예요. 그리고 그 욕을 하는 문제로 이미 여러 번 충돌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칭찬 모드를 사용해서 남자를 변화시켜 보려고 시도하자는 거죠. 나는 오빠 이런 부분이 참 좋아.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인 것 같아. 물론 오빠가 욕하는 부분이 좀 살짝 아쉽긴 하지만 뭐 그것마저 없다면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겠지? 내 친구들한테 오빠 자랑 막 하면 내 친구들이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막 이런다. 나보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하기사 욕하는 부분까지 없으면 정말 거짓말 같은 그런 남자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서 남자의 기를 살살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약을 올리는 거죠. 남자 스스로가 내가 그런 남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나는 그런 남자라는 내가 한번 보여줄까? 라는 욕구를 불러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요 묘한 심리가 있어서 요 해달라고 하면 요잘안 해줘요. 오히려 반발을 하죠. 보통 연인들 사이에는 요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상대방에게 나, 너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원해요 음, 알았어 앞으로 안 그럴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 어떤 요구에 그 자리에서 답을 얻었으면요 그 다음부터도 남자를 또 조정해 주면 되거든요 남자가 욕을 안 하겠다고 답은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때또 약속 안 지킨다고 막 나무라지 마시고요. 어떤 대화를 하던 중에 남자가 욕을 안한 대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이 포착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빠 욕안 하고 말하니까 되게 멋있다. 되게 세련된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사실 남자는 되게 많이 노력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틈을 막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주면요 남자는 자기가 그런 매력을 갖고 있다고 라또 착각을 하기 시작해서 노력을 다시 한번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한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던 것들이 잘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들이나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고친데도 분명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오빠 이거 못 고치면 나 오빠하고 헤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요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면 그걸 고치겠지 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그런 무서운 협박을 듣고 그걸 남자가 고친다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쉽게 고치길 바라고 그게 안 된다면 이별하겠다는 건 엄청난 압박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요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상대에게 지적을 받으면 위축되고 하기 싫어지고 포기하게 돼요 남자도 고치고 싶고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고 있는 남자에게 안 고치면 못 고치면 헤어질 거야 라는 말은요 여자가 날안 사랑하나봐 하는 상처만 남겨주게 돼요 두 사람이 원하는 건 사실 같은 거거든요 잘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되겠죠 내 남자에게 어떤 아쉬운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걸 고치고 싶다면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요 내 남자를 몰아세우기보다는 싫은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은 하지만 그 안에 칭찬을 교묘히 담아서 리드해 주시면 남자도 조금 더 수월하게 바뀌게 되고요 남자에게 현명한 여자로 추앙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